식단 Q&A 정리합니다 내 채널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댓글이 두부 몇개 먹나요? 아직도 먹나요? 식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식단 변화 정리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영양사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처음 다이어트 시작 121.1kg 과체중으로 가볍게 걸어도 발목 관절이 갈리는 느낌 통증이 와서 운동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식단 조절로 조금 감량하고 운동을 시작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시기는 끼니마다 두부를 먹었습니다 밥 대신 두부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두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규칙 모든 다이어트의 기본 정제 당류, 정제 탄수화물 이두 개는 꼭 끊고 시작해야 합니다 먹는 모든 음식 중 단맛이 나는 음식은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단 음식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힘든 일을 했었는데 바쁜 시간 중간중간 먹는 과자 음료수 사탕 같은 군것질을 많이 안 했는데도 체중이 유지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두부를 먹으면서 식단 조절을 하고 하루 8시간씩 운동을 해도 당류 음식을 입에 달고 살면 감히 장담하는데 살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가공된 탄수화물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두 개를 끊고 두부를 먹어야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꼭 두부가 아니더라도 정제당류, 정제탄수화물이 없는 모든 음식으로 가능합니다. 리코더 유산소 운동을 마스터할 때쯤 식단으로만 10kg을 감량했습니다. 10kg 감량 후부터 가볍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두부는 저녁밥 한 끼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한 발판, 부드러운 땅 위주로 운동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점심은 일반식을 먹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무슨 음식을 먹던 당류, 정제탄수화물 음식만 피하면 됩니다. 쌀밥도 정제탄수화물입니다. 반공기 정도로 줄이거나 현미밥으로 대신 드시면 됩니다. 저녁은 두부 한모 500-600g, 에서 쌈다시마, 타바스코 소스를 같이 먹었습니다. 아침은 정말 간단하게 토마토, 오이, 야채 같은거 먹거나 거르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일반식 먹기 시작하면서 운동은 하루에 20분 이상씩 꼭 했습니다 이때가 다이어트 인생 첫 앞구르기 등껍질 다 까지고 다리도 다치고 띠띠도 출렁거리고 턱걸이도 시도만 했습니다 집에서는 팔굽혀펴기를 시작했고 아주 간단한 중량 운동 조금 힘들지 않게 쉬어가면서 유산소 운동은 샌드백으로 땀이 나고 심박이 올라갈 정도로 했습니다 두부를 이 정도 먹을 중총 20kg 감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살도 살이지만 근손실을 생각하면서 감량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먹어야 겠다고 생각했고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과식은 안하면서 더 많이 먹을 방법을 생각하다 아침 시간에 아침밥을 꼭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아침밥은 오트밀 110-120g, 에서 닭가슴살 100g, 점심은 일반식 동일, 저녁은 닭가슴살, 버섯류, 채소, 닭가슴살로 변경하고 두부보다 맛은 있는데 버섯, 채소 양을 늘려도 두부를 먹으면 느낄 수 있는 포만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두부를 못 버리고 다시 두부로 귀환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했기 때문에 두부를 반모로 줄이고 닭가슴살 100g, 팽이버섯, 치즈류, 쌈다시마, 타바스코 소스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식단 한동안은 이렇게 먹을 것 같습니다 80대 진입하고 중량 운동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79kg 감량까지 일주일에 한번 동물성 지방 육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살 처진 방지에 좋은 콜라겐이 붙어있는 오겹살, 일주일에 한번 참을 수 있겠냐?